이야기했는데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낭비하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을 받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시겠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잊어버렸느냐 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안되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누누이 예연되어 왔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겠느냐 세상과 같은 나라 있죠. 강대국 세상과 같은 강대국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보다 더 훨씬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나라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알지 못한 새로운 나라다 나라 자체도 새롭고 나라의 개념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주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데 회개하라 전국에 가까웠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회개가 전제되는 나라 어떤 죄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 사람을 먼저 똑똑한 사람을 세웁니다 지혜로고 똑똑한 사람을 봐가지고 너나와 같이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니까 우리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성계가 정도전과 함께 나라를 세웁니다 모든 세상의 나라는 다 그런 방식으로 세워졌어요 자 그리고 둘만 세워서 안 된다 똑똑한 장군들이나 장수들이 있어야 된다 또 장수들이 생겼어요 그것까지도 부족하다 이제는 돈을 많이 댈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댈수 있는 사람들을 후원을 받습니다 지방의 호족들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 자 그리고 엘리트 같은 군사 전략가 군사나 엘리트가 될수 있는 나라를 적재적소에 지혜롭게 세울 수 있고 제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주축이 될수 있는 인물들이 엘리트나 군사 전략가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뽑으시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학문이 뒷받침에 잘안 되는 사람 뽑았어요. 그들이 누구냐 열두 제자. 열두를 제자들을 먼저 뽑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 뽑으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일곱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들어서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일곱 귀신 들렸다가 일곱 귀신 쫓겨 나갔던 막달란 말이야. 그리고 여자들 몇 명이 전부였어요 그 중에 헤롯 왕의 청지기 헤롯 왕의 심부름꾼의 부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때 나라라고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전혀 개념이 다른 새로운 특별한 나라야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과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관련이 돼서 연결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이곳으로 절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아셔.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말씀이내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 내가 마음을 열었다. 예수를 구제로 영접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하나님 알게 되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 말을 해도 내가 내 마음대로 말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느냐 이걸 보고 경중에 따라서 말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막 찌꺼리 먹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막막 사는 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막 하는 거야. 그래도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돼요. 같이 합시다 끝없이 회개해야 한다. 왜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이라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나를 공격해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살아야 되는데 순종하면서 사는데도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중간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마다 중간 평가하고 중간 검사합니다 이 건물이 제대로 지태되고 있는지 다 짓고 나서도 마무리 검사 또 합니다 감리사가 있고요 그러듯이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올 때마다 내 신앙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회귀하고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새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회귀하라 점검을 받느니라 죄를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핸드폰 어떻게만 봐라. 핸드폰 주님이 구원을 가져주느냐? 요새 교회가 완전히 난장판이면 난장판. 예배 때도 난장판. 기도할 때도 난장. 판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어요, 죠. 성경을 핸드폰으로 찾지만 얼마나, 있어? 얼마나? 예? 예배 때도? 옆에 사람 뒷사람 앉있는데또 핸드폰으로 연락하고낄낄거리고 좋아하고 그 예배 가짜야 그거는 가짜라니까 가짜 예배를 드리고 묻으려고 앉아있어요 교회 와서는 핸드폰 다 끄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도 집중해야지 교회 묻으려고 오는 가먼 데서 와가지고 집에서 핸드폰 주님이나 가지고 있지 지금 핸드폰이 주님보다 더 세요 네. 세상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이 그러니까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없어 정신없어 정신없어 나도 핸드폰 너무 좋아해 근데 가지 핸드폰 볼 때만 내가 아우 어, 이게, 이게 병이다 병자 응?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시와 시를 뿌리는 어떤 분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와서 씨를 가지고 와서 뿌려야 한다 근데 그 씨는 저절로 날마다 뿌려지는 것이 아니야 씨 뿌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씨를 뿌릴 때 마귀란 놈이 또 있는데 마귀가 씨, 씨앗을 뿌릴 때 가라지도 같이 몰래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 저거 저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저대로 놔둘 것 같아? 내가 죽여버리지. 씨? 누구 마음대로 씨앗을 내려? 씨를 왜 뿌려?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네? 누가 전도자가 있네? 복음을 받아들였네? 두고 봐. 저거 얼마 못 가. 누가 와서 텃뿌리고 갔어요. 겉뿌리를 만들었어 사단의 뿌리를 자꾸 뿌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씨뿌리는 자가 있어야 가능해요. 자, 그래서 여러가지 다른 밭이 있는데 씨뿌리는 밭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씨는 씨뿌리는 사람이 정확하게 밭에 뿌려야 되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이 밭을 잘일어서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거든요. 조심스럽게. 그런데 어떻게 된게 하나님의 나라이시는 그러지 않아요. 밭이 아니라 할지라도 막뿌려돼 그냥 여러 군데 무차별적으로 막 뿌려 여기다 뿌리고 여기다 뿌리고 길가도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어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막 아무데나 막잘돼 있는 밭에서 뿌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무차별적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막 뿌려지는 거예요 반드시 밭에 뿌려져서 농부가 생각한 대로 할수 있는 대로 밭에서 수확을 많이 얻어지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의 씨는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치 농사 짓지 못한 사람이 아무데나 씨앗을 뿌린 것처럼 뿌린데 씨앗을 낭비하는 거야 낭비한 것처럼 보여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기도하든지 말든지 순종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든지 하든지 말든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다 기도를 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데 와서 기도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길거리에 있다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나간 적 있냐 다 있다고 그래다 있다고 교회 가서, 왜 교회 안 나갔냐? 이래서 못 가고, 저래서 못 가고, 저렇게 하고, 사연이 다 있어요. 미친, 믿든지, 안 믿든지, 씨앗을 다안 뿌렸어요. 마구잡을 다안 뿌렸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말씀은 다 듣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든지 말든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나가서 교회를 욕하든지, 욕하지 않든지, 자기교회를 욕하든지, 여러분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를 욕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욕하고 어머니를 욕하고 교회에서 누가 여러분의 어머니를 욕하고 아버지를 욕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잘하도못하던 여러분 부모님을 누가 욕하면 가만 안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게 하셔. 교회 안에서 순종을 하든지 말든지 불순종하든지 말든지 원망하든지 말든지, 말든지 하나는 그거 다 보고 계세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낭비하실 수 있어요 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낭비할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건지기 시 위해서는 얼마든지 복음을 낭비하실 용의가 있으시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우리도 마지막 시간에 돌아왔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으며, 하나님을 힘들게 했으며, 여러 사람을 힘들게 했으며, 여러 사람을 찾아가면서 험담을 하고, 동물로 만들어서 봉사할 사람도 못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해서 사명 감당할 사람도 감당하지 못하게. 야, 야, 저기 있잖아, 저기 있잖아. 그 누구 있잖아, 누구 있잖아. 하지마, 하지마. 야야 나하고 놀러가자 어디가다 어디가다 어디가다 어디가다 어디 멀쩡한 사람도 밥으로 만들어요 멀쩡한 사람도 사명자를 도망자로 만들어버려요 그거는 내게 뿌려진 씨앗을 나도 함부로 낭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길가에 만들고 길가에 앉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돌짝밭에 앉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가시불에 앉게 만드는 거야 하나가 돼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타깝고 어리석은 게 뭐냐면 성전에 앉아왔다가 내가 변화에 실패하는 사람이죠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능력 많이 경험했는데 가는 과정에 출발은 잘했어요 하나님은 나라는 시작이 됐어 근데 가는 과정에 말로 다 까놓는 거야 모세와 함께 따라다녔던 중단, 잡족들 있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다 따라왔어요 근데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나 생각이나 그 사람의 풍토,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배경 이것이 은혜가 확 떨어지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했는데 과정에 사고가 막 생기는 거예요 사고가 광야에서 다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시험해 보실래요 한번 남의 말을 계속 악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혓바닥이 어떻게 되는지 불순종으로 한번 가보세요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 자기 있는 자리까지 다 까먹게 되고 직장까지 다 나가게 되고요 돈을 모아도 모아도 안되게 되고 원병만 계속 해보세요 신세한탄만 계속 해보시라고 감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절대 한번도 감사하지 말고 한번도 남의 탓 하지 말고 어, 자기, 어, 감사하지 말고 남의 탓 해보고 여러분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명을 치기 시작하면 회개해도 안돼 죽은 사람도 못살아나. 만약에 내가 불순종을 해서 거기에 개입해서 자기 자식이 죽는다면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 아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으로 죽는 게 아니고 나이 먹어서 제 수명기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죄로 인해서 손을 넘어서 불순적으로 죽는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잠원 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가장껏은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니라 저 사람이 있잖아 과거에 도둑질했어 사귀지 마저 사람 과거에 음란했어 저 사람 과거에 저기 이랬어 저랬어 저랬어 저랬어 계속 그렇게 하면 큰 마귀 앞잡이야 마귀 앞잡이 마귀가 입을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실 지옥 동영상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늘 봤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남의 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앞으로 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사람과 관계에서 복음을 듣고 같이 하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할렐루야 구원을 받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대리초롱하고 비웃. 여러분 십자가상에 예수님 십자가인데 오른쪽 왼쪽 강도가 있잖아요 한편 강도는 계속 피하는 거예요 예수도 죽고 나도 어차피 죽었는데 계속 비아냥거려 조롱하고 비웃고 자 예수님이 그러면서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길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길가는 딱딱하니까 말씀 뿌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으로꽉차 있어 핸드폰도 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원망, 불평 불만, 시기 약독 이런 것들이 자기 배경, 상처 확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자기 욕심으로 살아왔고 자기가 우상이고 자기 마음이 맞고 자기 마음은 끌림대로 사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이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을 떨어졌어 말씀을 들었는데 너는 안돼 마귀가 아예 시작부터 씨앗을 먹어버려 요 사람들의 길가니가막 밟아버려. 그러면 그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날까요? 자기가 좀 그런 쪽에 가깝다 그런 사람은 천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도 우리 교회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들도 부모님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자도 교육자로 그냥 안 보고 내가 자식으로 볼 때도 있어요 부모님은 내게 신신당부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셔야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거듭 거듭 그런 마귀 짓을 하면 변화가 잘안 일어나요 자 시간이 없으니 간단 간단하게 둘째 바위, 바위 씨라고 해요 바위, 바위 돌짝밭 바위에도 돌에도 흙이 약간씩 묻어 있어요 지붕에도 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흙은 있을 수 있지만 깊지를 남기 때문에 곧 말라 버려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여야 제대로 성장을 해요 교회 올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사람을 잘못 만났어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도끼비방망이 같은 사람을 만났어 처음에는 좋은 것만 생각을 해요 자꾸 좋은 것만 좋은 것만 좋은 것만 그런데 도중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불순종으로 가게 되고 신앙을 포기해 버리고 여러분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같이 봅시다 복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믿어지는 것도 아니야 내가 원하는 쪽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야 근데 교회는 자꾸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믿으려고 그러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주장하고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양보해야 돼요 내가 믿기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지불해야 될대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요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교사할때는 주일날 새벽에 4시 반에 가고 4시 반에 가기가 힘들면 토요일 밤에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덜덜덜 떨면서 철야해서 주일날 새벽 4시 반 부터 해가지고 밤 주일날 밤 12시에 왔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교사들이 다 찬양돼야 1부 2부 3부 찬양돼 1부 예부 찬양돼 2부 예부 찬양돼 3부 예부 찬양돼 4부 예배 찬양돼 오후에 주일학교 저녁에 또 저녁 예배 찬양돼 옷막 벗어던지고 막 집에 가고 그러면 다 우리 김용구 목사님하고 둘이서 다 준비해서 개변에까지다 하면 차 떠나버려요 그럼 밤 12시 돼요 그럼 택시 타고 가든지 버스 타고 가든지 버스 놓치면 형님은 이제 가시고 그러면 나는 교회에서 또 월요일날 또 교회에서 또 체력하고 그랬었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 어린아이들이 필요를다 채워줘야 돼요 다 내가 양보하고 어떻게 어린아이들 말씀을 잘 가르치지 중고등반이들을 잘 가르치지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어린이 얼마나 많이 당하는데 주일학교 어린이들 신방 그 부모 안 나와서 신방 가다가뺨때기를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뺨 맞으면서 할렐루야 이래야 돼요 왜? 그 영혼 구원 받으려고 나한테 욕을 막 퍼질러한 사람이 있는데 원불교 신자고 교수야 얼마나 나를 대놓고 욕을 하고 무식한 새끼 이러고 네가 무슨 주력의 교사냐 새끼야 내가 말한 것에 발언해봐 대꾸해봐 내가 그때 내가 16살 17살 때거든 불황무식하지 열정만 있었지 나중에 몇년 지나고 나서 아는 목사님 교회 가서 인사들을 갔더니 거기에 집사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야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보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선생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걸 보고 내가 그때 잘 참았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잘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절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해 버리면 절대 안 돼요 할렐루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세상 길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자, 여러분, 나무 보세요. 세상에 내가 설악산에 갔더니, 울산바위, 바위로 된 울산나무, 어, 그러니까 울산바위가 있는데, 바위 사이에 크 조금 꾸불꾸불한 소나무가 있더라고. 그 소나무가, 뿌리가 바위 틈 사이로, 사이로, 사이로, 사이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위 틈이라도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박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돌짝밭에 있다 내가 어려운 시험이나 문제가 있다 그러면 턱 기도해서 살아남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시덤불이 떨어진 씨야 뿌리를 내리는데 밑으로 내려서 뿌리는 내렸어 교회에는 다녀 나름대로 기도는 하는데 치고 올라가지를 못해요 왜 위에 가시덤불이 있잖아 잘하긴 잘하는데 어느정도 잘하다가 그 시간 되면은 또 도태되버려요 가시덤불이 강력한 가시가 있으니까 세상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이 팔을 벌리고 있는데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주님의 손을 팔을 벌리고 있는 그 사이에 가시가 있잖아요 자꾸 뻗어나야 되는데 반대로 자기가 자기가 움츠러들어 스스로 자꾸 움츠러들어 불순종이 자꾸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원망과 불평이 자꾸 생기고 이건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의 원인이야 이거는 세상 근심 걱정의 원인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를 얽매기 쉬운 이 모든 죄를 다부셔야 되는데 모든 불필요한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친구 좋아하지 마시고 저도 친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친구를 만나고 계속 하다보니까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예. 기도가 약해져버려요. 예. 한번 돌아다니고 해먹고 해버리니까 열정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아이고, 위험하네. 큰일 났네. 여러분, 복잡한 인간관계를 끌고 다니지 마세요. 예. 난 누가고 친해. 난 누가고 친해. 그러니까 놀러가자. 뭐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그러나 가다 보면 남의 말을 많이 쉽게돼이쿵저쿵저쿵저쿵저쿵저쿵 저라쿵 그 사람이 가는 것마다 계속 그러는 거야 항상 관계가 복잡해 제가 그래서 늘 상담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지금 주님의 교회 와서 성령의 불세례 책을 읽고, 성령의 불을 받고, 저는 변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목사님 주목 어떻게 해야 돼?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죄를 짓게 만들고, 술 먹게 만들고, 담배 피우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데, 양다리, 세상과 양다리 걸치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죄를 거룩하게 지켜라.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가늠하면 지옥 간다. 무하면 뭐 지옥 간다. 무하면 뭐 지옥 간다. 주일날 TV 보지 말라. 주일날 돈 쓰지 마. 이러니까, 벙징겨요그 교회에서 자기가 천도왕을 하면서 그걸 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쏙 빠져나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사원한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만 나온 것으로끝내지 않고, 영적으로 내가, 깊이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통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지치게 해야 돼요 가지치기 적당한 손이 있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적당한 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알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마음밭은 뭐 말할 필요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예. 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좋은 땅이 되느냐 여기 세 가지 형태가 있어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설득형이 있어요. 설득형 계속 설득을 해야 돼요. 털떠는데시간막 지치고 피곤하고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믿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 어? 한번 딱 말하면 딱 와버리는 게 아니라 1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2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자식들키우도 그럴 거래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이 친구 정말 아까운 친구는이 친구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하다하다가 자기가 그사람이 신앙에 따라가 가지고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설득하다 하다가 낮아 빠졌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설득형의 씨앗도 있어요 설득형 피곤하고 힘들어 좋은 땅에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 두번째 스폰지형이에요 스폰지형 하나님 말씀 듣더만 바로 받아버려. 저 말씀 내 말씀이야. 저 말씀 내순종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소서. 스폰지형이 있어요. 말씀만 하면 그냥 쫙쫙 빨아들여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두번째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설득형도 괜찮긴 해. 근데 사람이 진을 빼. 예. 권면을 막 천번만번 번 해야 돼야니내 네 자식 맞냐 아유 눈을 수쑤셔라쑤시던 말도 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믿어줘요 그래서 설득형이 나중에 무슨 용으로 바뀌냐면 두드려 맞는 형으로 가요 세 번째 두드려 맞는 형 야곱 같아 야곱 두드려맞는 냐두드려맞아야 정신을 차려 두드려맞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또한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해볼까 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보는 거예요. 아참다 이해가 안돼도 순종이라도 해보자 그러다가 체험을 팍 하는 날에는 이제 순종하는 쪽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주님께서 시간이 많이 걸리시면 안되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많이 두드려 맞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시간을 걸려야 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제발 지옥에 한 번만 갔다 오세요. 나도 지겨워, 이제. 어? 제발, 속썩인 사람은 나 2단, 3단 하는 사람한테 다른 말 하고 싶지 않고요. 뒤,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말 필요 없어요. 가서 지옥에 한번 갔다, 지옥다 갔다 오면 지옥번 딱 어떤 깨끗이 춤을 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 보세요. 지옥 가면 갔다 오자. 지옥 가면 갔다 오자. 지옥 엊그저 오늘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저 상담할 일이 있어요. 예, 무슨 일인데? 목사님. 내가 이런 거 처음인데요.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막 들어가는데 나를 빨아들이는 그 지옥 가는 것같은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부들부들 떠면서 그거 영이 열리는 건데 그런 거는 거의 대부분 지옥이야 지옥을 가겠네 목사님 얼마나 기도야 그럼 영이 열려요 그건 최소한 5년이야 3년에서 5년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을 부정적으로 하면 자기 영의 타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하면 자기 영의 타격을 받고 영이 살이 찌고 여긴 풍성해집니다. 내 영의 상태는 내 육체하고 관련되고 내 말과 생각과 행동에 관련되어 있어요. 영의 흐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새해에는 우리 영이 막 촥만하고 모두가 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는 누가 하는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도 할수 있고 여러분도 할수 있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을 구하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하고 스펀지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씀을 떨어져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